오늘은 삼탄요원지에 가기로 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주변에 탐색할 노지 포인트를 살펴보고 확정되면 거기서 자리 잡거나 불합격 판정되면 삼탄요원지로 가겠다는 계략이다. 그래서 일단 최우선 목적지는 탐색할 노지 후보지인 것이다. 제천 방향을 갈 때마다 양지 IC 사거리에서 우회 전하여 진천 방향으로 가면 편한 것을 항상 샛길로 안내하여 방지턱과 앞차의 서행으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다 절대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지 마라 1 5 0을 오랜만에 쥐어짜듯 당겨본다. 한때는 코멧 하나로만 주력 기종이었을 때 제주도까지도 가곤 했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을 뿐이지 아직도 이렇게나 건재하다. 수도권에서 10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진 라이더는 쿼터급이 가장 실용적일 거라고 본다. 물론 사용 빈도와 주행 성향 등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도 있지만 주 도로를 벗어나면서부터 갸웃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의문을 가졌어야 했다. 길은 예전에 꺽지 낚시 따라갔던 길인데 거기랑 연결된 건가? 이 다리를 봤을 때 어디선가 본 듯한 내가 아는 곳과 비슷한 풍경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나저나 여기 천편에서 낮시간동안 잠시 물놀이하고 가기에도 괜찮아 보인다. 도로에 차선이 안보이기 시작했다. 노란선이건 하얀색선이건 뭔가 있어야 도로 아닌가? 이건 그냥 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네비한테 또 농락당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연결되기는 개뿔. 이 다리는 확실히 내가 아는 그곳이 맞다. 무지 포인트를 저장해 뒀지만 직접 답사는 안 해본. 하지만 영상으로 본 기억이 뚜렷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중간에 어떤 이유로 내비 안내를 취소했다가 다시 공로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곳을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상의 목적지가 상호명이나 지명이 뚜렷한 장소는 삼탄요원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의 노지는 저장된 주소만을 보고 찾아야 하기에 잘못 지정될 수 있어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눈으로 확인해보고 갈까? 작은 산봉우리 하나를 넘어서 산속의 계곡 같은 노지를 찾는 길이다 저 아래 천변이 바로 노지 포인트 하지만 바람이 매섭게 불어 재킨다!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데 굳이 가야 되나 하는 변덕이 생기는데 하게 여길 오는 바람에 남은 시간이 빠듯해진다 예정된 일정은 고사하고 복귀하는 루트에서 집과 가까운 포인트로 변경 여주 불올면 여기는 최근에 야영 취사 금지하는 눈치다. 없어졌던 간이화 장실이 다시 생겼다.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깊은 곳까지 살펴보고 가야지. 사단봉으로 막아버렸다. 입로를 이미 알고 있다 여기는 처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하긴 성강압수머리라고 이미 일대에서 가장 먼저 금지된 구역이기도 하다 도 대안이 없. 구역이 가까워지면서 텐트와 차량의 군집된 모습이 눈에 보인다. 나의 대인관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곧바로 유하 오늘이 일요일 늦은 오후인데 왜 아직도 철수 안하고 여기 있는 걸까? 기존의 사이트 구역과는 별개로 가보지 않았던 천변 쪽을 둘러보자. 어차피 구역 전체가 노지인 셈이니까. 거기 두 번째 전봇대부터는 사이트 구역에 맞물린 위치라서 첫 번째 전봇대까지가 최적의 위치 되겠다. 화장실이 있다고? 물론 화장실은 없다. 있었다는 얘기지. 여기 석상이 차량 진입을 막고 있지만 모토캠핑은 예외인 거다. 여기인 남한을 위한 특화된 장소 아닌가? 이건 뜻밖의 장소 획득.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숱하게 바람을 막고 있었지만 오늘 예보엔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다. 갈대밭 옆이라서 불씨가 날릴까 조마조마한다. 곧 있으면 해도 저물 시간이다. 늦은 점심인지 이른 저녁인지 모를 끼니를 챙긴다. 그나마 집에 가서 먹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실수로 인한 거지만 두 군대를 탐색하고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주행풍에 강풍에 좀 있으면 일몰후의 기온 저하로 인한 체온을 관리해두자. 잠깐이라도 장작불로 온기를 채워둔다. 강 건너 깊은 산중에서 캠핑카가 나오고 있다. 이 건너편은 이미 폐쇄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나갈 때 편리하게 미리 방향을 돌려놓고 틈틈이 정리하면서 몸을 움직여 체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곳도 누군가가 인수해서 다시 유료 캠핑장으로 되살아났으면 한다. 언제까지 노지로 방치했다 쌓여가는 쓰레기와 비매너 캠퍼들로 부정적 이미지만 누적되어 결국은 폐쇄의 길로 접어들게 되느니 차라리 이용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과 질서로 자리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목계솔밭이 유료 캠핑장으로 리뉴얼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